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루타입니다. 오늘 제가 해볼 거는 마인크래프트 드롭입니다. 드롭 드루포 1단계부터 시작하도록 하죠. 와이. 네, 광산인가 보죠. 이게 스폰 포인트인가? 스폰 포인트니네해 이렇게 okay, 알겠다. 여기서 오 어, 잠시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이거새쪽으로 그래. 가자. 이쪽으로 가 됐다 잠깐만 나 이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은데 마이갓지 왜그래 와 재밌다 와 재미없어 여기인가? 여기 1단계는 클리어! 2단계인가 보죠 여기가 어 잠깐만 아! 내가 이걸줬다니 와! 와! 내가! 잠시만요 이러면 안되거든요 오늘 제가 이드로프를 깰게요 와! 이거. 아, 까 전보다 되게 쉬운데 자, 그럼 또갑푸하게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거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거. 이쪽에서 가야 겠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자 와 어어? 이쪽으로 이번에 이쪽으로 가자 아! 저기 막혀있어 와 이쪽으로 가자 그리고 아, 됐다 됐다 가볼 ô 어떻게 가 오! 됐어요 와 됐어요 자 그러면 바로 3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, 한 단계 깨는데 2분? 최소 2분 걸리는 거 아니야? 자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글 어? 여기 길이 두 갠데? 어, <웃음> 방금 뭐야? <웃음> 자, 여기서... 아, 야, 아깝네요. 그러면... 어디 보자... 여기 가자... 아, 오케이, 저긴 걸 알았어! 아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? 어! 됐어! 됐어요! 됐어요! 됐어요! 아니, 내 소리 지면 안 돼. 옆에 방송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. 아이고. 아. 괜찮아. 됐어요. 나... 아, 여러분들, 됐어요. <웃음> 여러분들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 여섯 개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죠. 안녕.